여러 사료에서 전해지는 기자조선, 위만조선, 한사군의 위치는 동일한 곳, 요동에 있었음이 분명하다. 이 고대 요동의 폐수를 중심으로 일어난 조한전쟁의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한다. 조선은 한나라와의 전쟁에서 일방적으로 패하여 망한 것이 아니며, 그 결과로 한사군의 지배를 받은 것도 아니다. 한나라의 무제는 주변국을 많이 정벌하였다. 북방의 흉노는 곽거병을 앞세워 만리장성 이북으로 축출했으며, 남쪽으로 양복 등을 앞세워 남월을 정벌했고, 서쪽으로 장건을 보내 개척하게 하였다. 이때 왕검성에 있는 요동조선은 위만의 손자인 우거왕이 통치하는 위만조선의 시기를 지나고 있었다. 요동조선은 주변을 장악하며 강성해졌다. 이에 위협을 느낀 한무제는 기원전 109년에 사신 서파를 요동조선에 보내게 된다. 조선에서 아무런 소득 없이 철수하던 서파는 한나라와 고조선의 국경지대인 갈석산 부근 폐수에서 배웅 나온 고조선의 비왕장을 제거하게 된다. 그리고 서파가 한무제에게 돌아가서 이 사실을 보고하니 한무제는 서파를 혼내기는커녕 요동군 동부도위로 승진시키게 된다. 서파의 행위를 듣고 조선은 곧장 갈석산 태수를 넘어 기습공격을 감행하여 서파를 제거해버린다. 이 사실을 보고받은 한무제는 분노하여 최강 라인업으로 꾸려진 군대를 일으켰고 대대적인 주한전쟁이 시작되게 된다. 일단 남호를 정복한 누선장군 양복과 충로를 토발한 좌장군 순찰을 앞세워 수륙 양면으로 공격을 감행한다. 양복은 남호를 정벌하며 물을 잘 이해하고 있었기에 산동반도에서 바래만을 건너 요동조선으로 엽치기를 하며 올라옵니다. 강력한 북방민족인 흉노토벌을 하려면 강력한 육군이 수반되는데 육군으로서 경험이 풍부한 좌장군 순체는 육상으로 갈석산 폐수를 건너 요동조선 정면으로 시고 들어옵니다. 이에 대해서 사료는 이렇게 말합니다. 양복이 바래를 건넜다. 또는 갈석산과 폐수는 진과 고조선의 경계선이다. 그후 한나라가 수륙 양면으로 쳐들어오자 우거왕은 군사를 일으켜 험한 곳에서 진을 치고 방어하게 하였다. 좌장군 순채의 군대가 패하며 흩어지자 순채 자신도 도망하여 돌아왔다. 그리고 순채는 자신들의 패전보아들을 모두 참수형에 처하게 된다. 바다를 건넌 양복은 수군 7천여 명을 데리고 있다가 갑자기 조선군이 기습을 감행하여 괴멸하여 도망친다. 양복은 산속으로 도망가서 10일 정도 숨어있다가 내려와서 흩어진 군사들을 모으고 수습한다. 정예부대를 다 써도 조선을 정벌할 수 없었던 한무제는 이에 당황하여 다시 조선의 위산을 사신으로 보내어 강화를 제의한다. 우거왕은 위산을 반기며 화친을 약속하고 태자를 한나라에 보내 사례의 뜻을 표하게 한다. 이로써 태자가 군량미와말 5천 필을 이끌고 무장한 군인 1만여 명을 인솔하여 태수를 건너려고 했다. 근데 갑자기 위산이 조선군의 무장 해제를 요구했다. 태자는 너같은면 벗겠냐? 하고 다시 돌아와 버렸다. 위산은 한무제에게 돌아가 이 사실을 일러바치고 즉각 사용당하게 된다. 무제님무제님 글쎄 조선이 응, 사형 위산이 처형되는 걸본 좌장군 순체는 위산꼴이 날까봐 두려워졌다. 그는 휘하의 육군들을 몰아 폐수를 지키던 조선군을 격파하고 왕검성에 이르러 북서쪽을 포위했다. 이에 두선장군 양복도 함께 쳐들어와 순체와 합세하여 왕검성 남쪽에 진을 치고 공격한다. 하지만 몇 달이 되어도 왕검성을 함락시킬 수는 없었다. 공격이 가을에 시작되었는데 겨울을 지나면서도 왕검성이 함락되지 않자 너무 춥고 배고픈 상태에서 전사자만 들어가던 한나라 군대의 사기는 급격히 떨어졌다. 동시에 지휘자들인 양목과 순채 사이에서도 불신과 반목이 일어난다. 양목은 조선과의 화의를 꾀하여 대화를 시도하며 조선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는데 순채는 맹공격을 주장했다. 순채는 함께 나가 싸울 시간까지 정했으나 양목은 조선의 반응을 기다리느라 싸우러 나가지 않았다. 이 소식을 들은 한무제는 다시 제남 태수 공손수를 보내어 두 장군의 불화를 풀어주게 하였다. 그러나 공손수는 좌장군 순채의 말만 듣고 양복을 불러다가 체포해버리고 두 장군의 군대를 일방적으로 합쳐버렸다. 이를 한무제에게 보고한 공손수는 사형된다. 좌장군 순채가 통합된 군대를 몰고 왕검성을 맹렬히 치자 조선군은 항복하지 않은 우거왕을 제거하고 도망하여 항복하고 만다. 하지만 왕검성은 아직 함락되지 않았다. 우거왕의 대신인 성기가 왕검성을 끝까지 지키며 군사들을 독려했기 때문이다. 좌장군 순체는 우거왕의 아들 장항과 또 조선상 노인의 아들 최에게 전쟁에 지친 조선 백성들을 달래게 하면서 꼬시면서 끝까지 저항하는 성기를 제거하게 하였다. 이로써 왕검성은 함락되면서 위만의 3대 통치는 막을 내리며 위만정권은 멸망하게 된다. 조한전쟁은 일단 이렇게 끝났는데 이후에 행해지는 농공행상은 기묘하다. 한무제는 우거왕의 신하였다가 항복한 조선인들을 모두 제후로 봉한다. 삼을 회청으로, 한음을 추적으로, 왕격은 평주으로 장은 기후로 삼는 것이다. 조선 백성을 꼬드긴 최는 공이 크다 하여 온양후로 봉해졌다. 사마천 사기에 이르면 조한전쟁이 끝난 후 요동지역에 사군을 설치했다고 했다. 그런데 이 지역을 관리한 것은 항복한 조선인들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반면 전쟁을 벌인 한나라 장수들은 제후로 봉해지기는커녕 모두 문책당했다. 좌장군 순채는 참수당하게 되어 저작거리에 묵이내 걸렸다. 양복은 죽지는 않고 자금을 많이 내고 풀려났으나 신분이 강등되는 수모를 겪고 살아가게 된다. 조환전쟁에서 한무제에게 처형되거나 신분이 강등된 한나라 사신과 장수들이 6명에 이른다. 이런 사실은 한무제가 과연 실제로 이 지역에 한사군을 설치했는지를 의심하게 만든다. 또한 한무제의 사관이었던 사마천은 치밀한 역사가였음에도 한사군의 이름조차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신채호는 이렇게 말했다. 사마천이 궁형을 당하고 징역을 산 것은 그가 패전한 한사군의 사건을 사실 그대로 직필했기 때문이다. 한국인이 반드시 인식해야 할 사마천과 한사군의 정체 사마천이 사기에 한사군을 설치했다고 썼던 그 시기에 사마천은 27세였다. 그는 2 2세에 낭중이란 벼슬을 하고 38살에 아버지 사마담의 뒤를 이어 칠록을 쓰는 최고사관인 태사령이 되고 42세에 이르러 사기를 집필하기 시작하게 된다. 그러던 중에 48세에 이르러 전쟁에 나가 흉노에 패배한 이름을 변호한 사건으로 이름 이하 이이름 사건 3년의 옥고를 치르고 남아 55세에서야 완성을 하게 된다. 사마천은 조정과 한무제의 눈치를 보지 않고 직관을 하다 감옥에 갈 정도로 자신의 생각을 그대로 밝히는 성격의 소유자였다. 사마천은 어릴 때부터 벼슬살이를 할 때까지도 전국을 답사하며 수행을 쌓았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때부터 자신의 때까지도 정복전쟁을 일삼는 한무제의 역사적 행보에 매우 큰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아주 자세하게 그 상황들을 알고 있는 상태였다. 5 5세에 사기집회를 완성한 후에도 끊임없이 보완을 계속하던 사마천은 결국 56세에 한무제에게 완전히 찍힌 뒤 사기에 대한 집필을 완전히 거부하고 6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그가 남긴 사기조선열전에는 축정조선 위사군이라고만 쓰여있다. 여기에 이 한사군의 이름이 낭랑이니 임두이니징인이니 현도이니라는 것은 써있지 않다. 그저 축정조선 위사군이라고만 써있다. 재밌는 건 그로부터 180년 뒤에 사마천의 사기를 베껴쓴 반고의 한서에는 한사군의 명칭으로서 진번임둔 낭랑현도라고 하고 제후들을 봉했다고 써있다. 이후 중국에서 나온 모든 사서에서는 이한서를 중심으로 편찬되고 한사군이 한반도에 있었던 것으로 정설화되었다. 그리고 당신도 그렇게 배웠고 당신 자손도 그렇게 배웠고 아직 안 배웠다면 앞으로 그렇게 배울 것이다. 사료 얘기를 한없이 반복할 수 없으므로 한사군이 한반도가 아니었다는 사료적인 근거는 이 영상들을 반드시 시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준엄한 인간이다. 보고 스스로 판단하라